구원의 길은 간단해요. 악하면 어디로 가요? 유황불이야 선하면 어디로 가요? 천국이에요. 그건. 이게 진리의 길을 원천이야. 딴게 없어. 그러니까 지금 결국은 뭐냐. 지금의 삶이 구원과 지옥이라는 모두를 결정짓는 거야.